어떻게 먹고나서 바로 처리해야 됩니까 열리! 과연 겉벽의 카르마 게이트는 어떻게 되있는 것일까 매우 매우 궁금하죠? 저런 구석진대로 이동하지 말고 점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이곳으로 갑시다 조심해야될것 투명 도마뱀, 집게벌레 막 못올라가게 돼있는건 아니겠지? 아니지 아니지 오약돌 만나면 뭐지? 뭐,뭐,뭐 뭐, 떨어진거죠? 앞에 또 있지 않을까? 개빈들이 근데 내가 저 녀석을 죽이면은 터져버릴거 같은데? Okay, 잡았다. 아 쓰레기네. 저내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. 안돼. <웃음> 어 돌팔매질 우습게 봤다가. 야 이봐. <웃음> 투명도 k e 아이씨 저, 떨어진다고? 허 아!! 아 <웃음> 안죽었어 ㅋ <웃음> <웃음> 이랑 같이 있는데? 계속 죽었군. 죽었군 내가 죽을.. 뻔하 아. <웃음> 아니... 왜 이러는거야... 복는 나이것! 오케이 잡아서 조졌습니다 잡아서 조졌는데? 아 맞아 이거! 얘기... 언급을 안했는데요 잡아서 죽일 수가 있더라고? 데미지 넣을 수가 있어 일로와 아! 음, 저것 또한 자연의 섭리지 <웃음> 나여기있다이 멍청아 <웃음> 바보 녀석아 어, 잠깐만요. 어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. 선빵? 선빵은 확실하게 죽여. 넌또뭐야 배가 불렀군. 올라갑시다 잠깐만 시간이 없다! 비올라 그래! 아, 이쪽에 세이브 있죠? 쉘터 있죠? 다 왔죠? 음, 훌륭했죠? 어 뭐야 저거 죽어있는거야? 어떤거야? 뭐야 뭐야 저거. 이거 내일 간식으로 먹자 가자니까요 아휴, 개무겁네 이거 오케이 어? 여기 또 기억을 볼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볼수 있겠군요 만간에 지금 아 눈이 안 다쳤을 때도 폭탄 능력을 쓸수 있었어. 근데 한 마리를 <웃음> 아이고 세상에 <웃음> 한 마리 나고 됐어. 능력을 당장 쓸 수가 없게 돼버리니까 아이고. 새끼를 잃은 기억이 있는 거야. 새끼 걸로 손에 진주 있는 거 보셨죠? 일이 이렇게 됐네.